맞아, 통학하면 좋은 건 하나 있어 옷을 맨날 예쁘게 입고 가 왜냐면 내가 가는 건 학교뿐만이 아니라 음. 학교를 가야 될그 루트가 있으니까 뭔지 알아 거기서 내가 누구, 음. 어떤 사람을 만날지 보자 내 이상형을 만날 수도 있잖아 응. 거기서 이제 딱 번호를 따기 위해서 나는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어. 엄청 꽃단장을 하는 거지 입어보고 응. 아침마다 일어나서 왜그랬죠 화장하고 머리 말리고 고데기하고 하면 최소 한 아. 시간 한 6시 반에서 7시엔 일어나야 되거든 적어도 학교 수업 3시간 전에 일어나야지 9시에 수업이 있는 애보다 응. 일찍 일어나 근데 어. 이제 응. 어제 막 달렸어 야생말 <웃음> 왜 매일 밤 달려 <웃음> 맨날 눈을 떴는데 7시 반이야 응. 큰일 났어 난 이제 화장품을 이만큼 가방에서 너 들고 가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눈썹 차 간격이 좀날 음. 때가 있단 말이야. 음. 근데 이걸 타면 너무 이르고 이걸 타면 간당간당 버스 몇분전 도착 막 핸드폰을 맨날 보고 항상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 보면은 다 통학하는 애들야. 음... 걔는 막 이걸 이렇게, 어, 진짜, 이런, 이렇게 이렇게 일반아 시킨다고 학하는 애들은 통학을 하면서 체력을 다 써버린단 말이야. 아침에 그 지하철 오는 거 뛰고 어 학교까지 가는 것도 뛰고, 버스도 뛴게가지고 막이러고 <웃음> 학교. 에 <웃음> 너는 이상 너는 학교가 나갔는데 지연되고 막 그러면은 뭐, 택시 그래가지고 바로 택시 타고 가고 괜히 내가 막 엄청 옆에서 막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이러고 아저씨 옆에서 막 길막히 는데아 <웃음> 너무 힘든 거야 <것> <웃음> 수업 간지한 10분 만에 이제 난 자는 거야 그수님 김준호일 때 네. 자취를 하게 되면 집이 가까워서 일찍 지내질 것 같은데 또 no, 저녁 진짜 어? 집 가까울수록 더안 가는 거 시간 전 기본적으로 알람 세팅해놓고 울려 아. 안 씻는다. 포기하고 알람 꺼. 그리고 빨리 5분 맞춰라. 알람 울리잖아. 됐다. 이러고 그냥 안 가. 그게 일상이랄까? 그래서 결석률이 높은 거야. 자취생들이. 통학생들은 결석 안 한다니까. 어, 그데 결석한 적 있나? 저, 아니. 이번에 없지? 나는 어. 엄청 한다. 난 원래 성실한 애야. 왜냐면 아침 7시에 자니까. 그게 부러워, 나는. <웃음> 와, 그게 더 힘들다니까, 진짜. 힘든 거한번 해볼게. 어. 멀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야 아. 될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오히려 부지런해진 느낌 좋은 거야 부지런해지잖아 자취하면 게으르다니까 이 성실한 삶의 원동력이 통학이라니까 나는 자취를 해서 게으러진 거다. 나도 원래 엄청 성실하고 부지런한데 나는... 자취가 다 이렇게 만드는거야아 아니, 아니, 근데 이상하게 교수님들이 쟤는 기사 쟤는 자취, 쟤는 통학 다 한다? 어, 자취생들 빠져나면 구멍이 없잖아 딱 응. 들어가자마자 집도 가까우면서 왜 이렇게 늦었냐 어떻게 내가 자취인 는지 얼굴에 자취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내가가지고... 봐도 어? <웃음> 자치, 자치스트 <웃음> 짠. 아, 짠할까? 좋은 타이밍. 무조건. 무조건 배터리. 이어폰. 이거를 안 들고 오면 통화를 할 수가 없어. 이어폰 없잖아? 하루가 <웃음> 아, 너무 속상해. 멍을 아. 때릴 수도 없고. <웃음> 다른 사람들 다 핸드폰으로 막 이러고 있는데, 나 혼자. 창문에 내얼고 비치잖아. <웃음> 잃어버리면 바로 사야지 다시. 나는 배터리가 없잖아. 밀리고 나면. 혹시 오늘 집에서 오는 친구, 충전기 하나만 가져올래? 이러고. 공장시간에 너는 막집 가잖아. 집 가서 뒹굴 거리다가 나오는데 자생들은아집 들렀다 와야겠다 이러고 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야. 의미하게 또 보내는 거야. 학교 이렇게 구경하고 제가 이렇게 책딱펴는꽁 이게 진짜 좋은 거니까? 왜냐면은 시간, 시간을 챙기게 되잖아. 이렇게 앉아. <웃음> 아 이렇게 앉아? <웃음> 이렇게 앉아. 책상 여기 있어야 돼. 학교 구경이라도 하지 자취생은 공당 때집 가면 잔다. 진짜 뭐? 자는 거 진짜 무의미하다. 아, 그냥 들어가는 순간 자는 거야. 오케이. 옷 수업. 증발. 화실에서 그, 막 졸아 나는 그, 그 잔... 의외로 먼 사람들이 있어요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가게 되면 은 물가 똑같아 아, 아, 아 이건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마음껏 <웃음> 떠들어 한 풀고 갔다 술 많이 안 먹게 되지 않는 그건 또 아니야 술은 <웃음> 어... 술은 일단 먹어야 되는데 10시부터 먹는다 치면 은 음, 음. 2시간 정도밖에 못 먹는 건데 먹다가 흐름이 끊겨버려 그럼 얼마나 아쉬운데 전화 오잖아? 같이 있는 애들한테 괜히 미안해지다 어, 얘들아 미안해 나차 끊겨서 가야 돼 거기 분위기도 약간 좀 내가 깨는 것 같고 얘네는 내 눈치 보고 아니, 아니 괜찮아 네. 너 가고 나면 다시 파티 돼 맞아 <웃음> 나이스 <있을> 때만 그러잖아 <웃음> 아 조금만 더 어, 있으면 안 돼? 아, 정강, 아 진짜 아깝다 5초야 같다. 이거 딱 5초 참취하면 어, 좋을 어. 텐데 잘가 갔다 야야야야 꿈금이 없는 건 물론 더 좋은 거지만 또 너무 자기 자신이 나태해지고 방탕해져요 맞아요. 되게 좋은 거죠 밤낮이 바뀌어요 아침 7시 에 8시에 잤다가 12시에 일어난다니까 애들 봐야 죠 직성이 불이 해려리는 자취하는 애들 한한 시쯤 연락 와야 자냐 사랑했다 하면서 이제 또 나가 가지고 새벽 5 시까지 또 놀다가 나는 집에서 난 새벽 3시4시 시까지 안자 아니야 안, 안 자... 자는데 못 가잖아 나는 술술 먹고 어... 이러면 애들하고 어... 막더 친해지고 얼마나 좋아 집 갔는데 이제 새벽에 애들끼리 놀아 맨날 인스타 올라오고 카톡 올라오고 이러는데 난 그래서 1학 때도 엄청 소외감 많이 느꼈어 지디끼리 하는 얘기 또 하고 막아 덥다 언젠간 너도 자취하기 공부 공부도 <웃음> <웃음> 공부해 시험 기간 때 아. 시간이 너무, 너무 아까운 거야 좀만 쉬고 공부하자 이러잖아 어. 바로 잠이 들어버려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나는 또 집을 가야 되니까 응. 11시에는 나와야 돼 그럼 공부를 하다 한창 잘 되는 시간에 또 11시 응. 1두시거든 응. 그러다가 또 나와야 되는 거야 응. 응. 집 이제 공부 흥이 다 깨져버리는 거야 공부 흥이 깨진다고? 어. 공부는 애초에 없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<웃음> 만들어내지 마 아. 자취생님 공부할 시간 없다 왜? 시험공부하다가 힘들다. 이거. 그럼 자취생들끼리 술 마시는 거다. 바로. 그건 어, 자기가 알아서 잘하면 되지. 그게 안 된다니까. 자취생들은. 밤 샌다. 이거. 그러다 면 자취생들은 집 가가지고 어. 그냥 씻고 오면 되는데. 그냥 친구 집 가야 된다. 이거. 어. 친구 집못 가잖아. 응. 그그 시, 카페 이런 데서. <웃음> 골, 골, 골, 집에서 막 애들하고 놀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? 그게 이제 진짜 최악의 길이다. 그 친구들이 내 집을 너무 당연하게 자기 집으로 생각해. 자취로의 슬픔이랄까. 자고 일어나면 술 냄새 엄청나고 쓰레기 이만큼 쌓였고. 음. 친구들 막술 먹고 막. 분기 응. 가면 내가 한건 아닌데 토 있고 친구를 들이는 순간 이제 그 응. 쉐어 하우스다. 자취하지. 지금 벌써 애들 몇명 보이지? 응. 걔네가 네 변기에 토하는 거라니까. <웃음> 응. 집 갔나고 엄마한테 전화해놓고 집안 가가지고 실종 신고. 아 <웃음> 맞다. 얘 실종 신고자 했다니까요? 아, 술 먹고 집 간날 간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새벽에 다 전화가고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? 저, 죄송합니다. 그날 너무 행복한 거야. 아, 짧게 짧게 정리해줄래? 아, 시간이 없네. 또마시다가 뭐, 이제 엄마가 전화 온 거야. 그래서 음. 어, 엄마 나 지금 까 하고 전화를 껐어. 전화를 껐는데 <웃음> 핸드폰이 밧데리가 나간 거야. 어. <웃음> 걘 나가고 나도 나간 거지. <웃음>